안녕하세요, 윤돌진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영상을 촬영했을 때 색감을 조금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어, 하나는 클립 개별 개별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선택되는 게 클립이잖아요, 그죠? 클립 개별 개별적으로 색감을 보정하는 방법이랑 전체적으로 색감을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여기 편집을 해놨던 측면이 찍혀있는 영상 있죠 이 영상은 음 전체적으로 색감이 괜찮아요 밝기도 괜찮고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찍었는데 여기 측면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저기 뭐 이렇게 다리만 보이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색감이 조금 다르죠 조명이 없이 그냥 찍어진 상태라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공간이 달라지면 또 색감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같은 공간 내에서 여기저기 촬영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나 명암이 좀 틀려지면 보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보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첫 번째로 이첫 번째 클립은 보정할 곳이 없어요 꽤 괜찮게 나왔고 두 번째 여기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장면 있죠 요 장면 자체가 조금 지금 어둡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고프로 액션캠으로 촬영을 했는데 좀 어둡게 나왔어요 자 선택을 하고요 앞에 영상이 어느 정도 밝은 느낌인지 한번 보신 다음에 터치를 하고 자 밑에 대 메뉴를 보시면 터치를 일단 한번 합니다 대 메뉴가 이렇게 바뀌죠 소 메뉴로 자, 터치한 다음에 뒤로 쭉 밀면 여기 하단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정은 안 좋은 걸 좋게 만드는 개념이고 필터는 마치 선글라스를 더 씌우듯이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거할때 보면 필터 어필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조정을 터치를 할게요. 자, 조정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밝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두우니까 밝기 건드리면 되겠죠? 자, 밝기 터치하고, 위에 있는 요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 터치 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밝기가 좀 올라갑니다. 자, 밝기를 올린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밝기를 올려버리면 어, 대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도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도 같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대비를 터치한 다음에 대비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밝은 거는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만들어준 효과죠. 자, 그리고 채도를 한번 건드린 다음에 자, 채도에서 약간만 조정해서 올려주면 이렇게 색감이 확 살아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선명하게도 한번 터치하셔도 돼요 선명하게 터치하고 살짝만 이렇게 올립니다 자다 끝났으면 오른쪽 하단에 체크 버튼 누르면 자, 색감 보정이 됐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이런 느낌 뒤에 있는 부분자 이제 명암이 거의 비슷해진 느낌 나죠 그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리만 보이는 영상이 갑니다 터치하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밑에 메뉴를 줄줄줄 뒤로 넘겨서 조정을 터치를 해요. 자, 그리고, 자, 밝기부터 선택을 하고, 밝기 살짝 건드려 주시고, 대비도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채도도 약간만 올리고, 선명도도 좀 올려 주시면, 자, 처음에 비해서 네, 되게 색감이 잘 맞아 떨어졌죠. 그죠? 자, 요런 방법으로 해서 그 화면에 또 나오는 것들.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이 수치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다시 붙여놓고 하는 기능은 아직까지 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필터를 복사해서 다른 클립에 붙이는 기능이 있는데 아직 얘는 그런 것까지 는 지원을 안합니다. 자 그래서 매번 느낌적으로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청과하고좀 비슷하네 라는 느낌으로 맞춰 나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드리시면 되죠. 자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이 비슷해졌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보정을 할때몇 가지 규칙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밝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첫눈에 딱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뿌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조가 돈다 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이 대조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케이스거든요 빛이 부족해서 전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밝기를 먼저 건드리기 보다는 어, 명암 그러니까 대조죠 대조를 먼저 건드린 다음에 밝기를 한번더 건드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은 없다 그런데 화면이 어둡다 혹은 너무 과하게 밝다 하시면 그때는 밝기부터 건드리고 나머지 값들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조절하기가 추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개별 클립을 하나씩 터치를 해서 조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터를 써볼 건데 필터는 개별 클립 클릭... 개별 클립을 터치를 하셔도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죠그 이거는 터치를 해 볼게요. 터치를 하면 우리 인스타그램 쓰면 이렇게 색감 바꾸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농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혹은 전체 적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 기능이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해요. 자 다시 돌려놓을게요. 백 버튼 누르시거나 원본 터치 하시고 다시 전자 적용 터치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저는 개별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다 다 덮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맞춰주신 다음에 대 메뉴에도 보면 아래쪽에 조정이라는 기능과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보면 어떻게 될까?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럼 여전히 여기도 밝기가 있고 대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채도를 한번 제가 조절해 볼게요 채도를 높이면 고채도가 되고 채도를 낮추면 이렇게 아주 감성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색온도를 살짝 이렇게 시원한 혹은 따뜻한 느낌이 나게 조금 바꿔주시고 색조도 살짝 조절해서 이렇게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체크를 하시면 여기에 조정이라는 레이어가 생겨요 자 조정이라는 레이어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적용이 풀려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조정이라는 레이어가 덮어 있는 동안 동시 적용돼 있는 동안만 적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잡아당겨 끝을 잡고 당겨요. 여기 여기 부분을 잡고 당긴 다음에 끝까지 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므려 준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더 빨리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맞춰주시면 더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 핑크한 느낌으로 네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백 버튼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필터를 한번 깔아보자 그럴 때는요. 자 필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터 중에 어 나는 이런 느낌이 좋아 터치하시면 바뀌겠죠. 그 다음에 혹은 나는 뭐 이런 흑백 느낌이 좋아 이 흑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흑백도 농도 조절이 됩니다. 완전 흑백은 싫고 약간 요 정도만 하고 싶어 자 체크를 하시면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이 필터에 대한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 레이어도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덮여 있는 동안만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감을 바꿔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꾸면 장점이 뭐냐 톤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각도로 찍었던 다양한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비슷한 톤의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막 이리저리 튀지 않고 차분한 느낌을 낼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클립에 개별적으로 조정과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해서 색감을 보정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레이어라는 기능을 써서 조정 레이어를 쓰거나 혹은 필터 레이어를 써서 영상에다가 덮어버려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